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좋은 소식이 정부에서부터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19일자로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IT 를 전공하고 IT 를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요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지 또는 위기가 될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현재는 4차 산업의 시대입니다. 2016년도 1월달에 4차 산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ICT 융합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우리가 입학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혼합현실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상용이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주변에 컴퓨터가 융합된 디지털 시대가 조금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에서 100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자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컴퓨팅 사고라는 용어가 자 그 지넷윙이라고 하는 카네기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학과장을 역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리서치에 부사장으로 역임했던 지넷윙이 오른쪽에 나와있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기고하면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또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초중고 대학에서도 네,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기반으로 사고력을 키우고 네, 창의적인 사고를 창의성을 키우고 문제 해결을 더 쉽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스크래치나 엔트리 또는, 또는 앱 인벤터 파이썬 같은 교육으로 네, 컴퓨팅 사고를 수업하고 있지요. 진넷윙이 2006년도에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팅적 사고는 컴퓨터가 아닌 인간의 사고방법이다 컴퓨팅적 사고는 수학적 사고와 과학기술적 사고를 보완하고 결합한다 자 그래서 진넷윙이 기고한 이 논문, 논문을 시작으로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너들 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합니다. 컴퓨터를 배워야 합니다. 컴퓨팅 사고를 키워서 논리적이고 사고적이고 창의성을 키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은 코딩을 배워야 합니다. 코딩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독려를 했고요 빌 게이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고의 범위를 넓혀주고 더 나은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며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할 힘을 길러줍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딩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는 물론 조국의 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코딩 또는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학습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코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의 소프트웨어 교육 흐름을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는 인도에서, 2011년도에는 이스라엘에서 2012년도에는 일본에서 그리고 영국과 미국 자, 각 세계적으로 자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세계의 유수한 인물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국내에서는 2018년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실제 초등학교는 1년에 17시간 이상 필수 교육으로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중학교는 2018년도부터 정보과목으로 34시간 이상 교육을 할수 있도록 의무화 발표를 2015년도에 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늦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과가 나왔던 관련 뉴스 영상을 잠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코딩 수업 시간 블록 형태의 명령어를 조합해 가며 게임 프로그래밍에 한창입니다. 날아가는 새가 장애물 사이를 통과하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새의 속도와 장애물의 높이, 간격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 나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어서 다어 전에 있던 게임보다 더 재밌어요. 알고리즘을 익히고 직접 코딩해보면서 창의력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법도 배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게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어느 부분에서 그게 엉켜서 안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모습. 올해 처음으로 열린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 주간을 맞아 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로봇의 작동 원리를 배우고 음료수 캔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체험 활동이 눈길을 끕니다. 엔트리 같은 거 학교에서 배워봤는데 여기서 다시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로봇들도 한번 해보고 진짜 다뤄보고 연주도 해봐서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네이버 등 소프트웨어 교육기업들도 코딩의 원리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좀 재밌는 거 놀이처럼 그렇게 체험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원리도 이해하고 컴퓨팅 사고도 이 가지게 되면 그런 가운데 아주 창의적인 결과물도 만들어, 또 다양한 행사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내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계속됩니다. EBS 뉴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다라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대학교에서는 어떨까요? 자 관련된 영상입니다.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이 코딩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의 90%는 인문사회계 전공자. 지난해보다 올해 비공개 지원자가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대1이 넘어가는 규모로 이제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24명에서 30명 정도로 뽑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공을 막론하고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등을 배우려는 대학생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과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교양 들어가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도 좀 많아가지고 그냥 아, 요즘 관심이 많구나. 대학들도 앞다투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는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과목을 신입생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고려대와 동국대는 올 2학기부터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과목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 사회 적응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그 사회 분야에서, 어 그런, 어 지금 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그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또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단과대학 특성에 맞춘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등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네 영상을 보셨습니다. 아, 지금 보신 영상은 지금 최근에 최근에 소개된 영상이 아니고요. 음, 불과 몇년 지난 영상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그리고 대학에서도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되긴 했지만 정부에서 바라볼 때 미래 사회의 ICT 융합으로 가기에는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책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재 우리 주변의 교육은 시험을 위한 교육이었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러나 앞으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실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퓨터가 등장했고 인터넷이 등장했고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그리고 모든 인터넷 환경은 빨라지고 수많은 데이터가 적재가 되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우리가 시험만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될까? 그래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올릴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컴퓨팅 사고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라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문과나 이과나 할것 없이 누구나 IT는 기본이다 컴퓨터 사용, 문해력은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자 이런 m 크 사이트들이 등장하게 됐죠 자 지금 보시는 이 m 크 사이트는 MIT와 하버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제해서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해외 사이트죠. 물론 국내에서 만들어진 k m o o 도 존재합니다. 2015년도 10월에 달 국내 10개 대학이 강자로 시작한 교육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정을 골라서 교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변화가 시작됐고 진행 중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이 컴퓨팅 사고 또는 국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100만명의 인재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취지가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사회의 사회가 중심이 될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모르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라는 자, 밑그림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자 소프트웨어.kr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셔도 우리가 다양한 컴퓨터에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도 8월 19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합니다. 네,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보고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가 되고 자 언론에서 나온 자 뉴스예요.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고 정보 수업 시간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는데 자칫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은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늘려 앞으로 5년간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석박사급 고급 인재 13만명 학사급 중급 인재 71만명 고졸과 전문학사급 초급 인재가 16만명입니다.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향후 5년간 73만 8천명의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전 사회에서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수요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규제를 풀어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고 AI나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 대학원이나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등을 확대합니다. 또 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내 부트캠프도 신설합니다.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과정이나 평생학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인재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 교육도 강화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 교과 시간을 2배 이상 늘리고 코딩 교육도 필수화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혁신기술, AI라든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코딩 교육을 내재화하고 좀더 내실화하는 데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지양성을 위한 교원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첨단학과 증원에 대한 지방대의 반발, 코딩 교육 필수화에 따른 사교육 과열 부작용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정책 보고 이후에 언론에서 뉴스에서 방송됐던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실제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인재 양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 자 초급 고등학생부터 전문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그 초급 기준을 16만명 증가시킬 거고요 중급 학사 과정을 거친 자, 디지털 인재 양성 71만명 석 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13만명을 인재 확충을 하겠다는 라 겁니다 자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변 확대를 하겠다는 라 거죠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하겠다 자 우리 2018년도 2019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화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그걸로 부족하니 정보교과의 수업 시수를 두배 이상 편성을 하겠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부트캠프 라든지 평생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기반 구축합니다. 자, 교원, 교수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지원, 디지털 친화 교육 환경 조성. 아시겠지만 어, 이 컴퓨터 인재, 디지털 시대에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성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초중고 자, 기반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살리면 내가 IT를 공부해서 내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와 ICT를, IT를 융합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교원으로서,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초 중등 교육 단계부터 정보 교육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자, 첨단 디지털 산업 현장에서 일상 생활까지 필요한 역량을 갖춘 민관학이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발굴하겠다. 그래서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추진방향이 첫번째고요 두번째는 디지털 친숙도 제고와 역량 함양을 위해서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겠다 세번째는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제들의 원활한 추진 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체제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라고 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 그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 자, 이렇게 합쳐서 100만 명 양성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야 여러분들이 선택한 전공 분야에서도 충분히 디지털 인재로 어,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선도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에 네, 현재 44개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각 지역별로 대학이 선정이 돼서 저변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가서 디지털 교육을 특강을 한그 어,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저는 지금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매년 한3 4년 동안 자, 특강식으로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는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이 선정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충청, 광주, 전북, 강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해서 현재 40대 대학이 선정되어 있고 자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100개 대학까지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변 확대가 더 많이 증가가 될 거고요. 자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 선도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책 발표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융합과정, 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 민간 연계, 집중 연계 교육과정, 부트캠프를 도입하고 융복합 능력을 배양시키겠다.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첨단 학과가 증설이 되면 인원 제한을 풀겠다라는 겁니 자 지금은 모든 과정이 컴퓨터와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과의 명칭도 무슨 무슨 융합과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뀐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셨을 거예요자 기업 멤버십 소프트웨어 캠프 자 제가 이 밑줄을 왜 그었냐면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에서 기업 멤버십 소프트웨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분야와 로봇과정 자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자그 과정에 제가 일부 어, 참여를 해서 좀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을 연계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 이런 제도가 점점 증가될 거란 얘기예요. 자 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 과정 자, 대학의 자율적인 디지털 혁신,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MOOC 앞에서 보셨죠. 자,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강좌를 제공한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팅적 사고 이 수업을 듣는 이유도 다 이런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양 과정으로 자, 지금 교양 필수인 학교도 있고요, 또는 나는 이과가 아니지만 나는 컴퓨터 전공이 아니지만 어떤 컴퓨터에 관련된 기반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활용 능력을 키워서 디지털 인재 그리고 융복합 등등의 최근 트렌드를 이해하고 적용, 적응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정보교육을 확대하겠다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을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편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초중고, 각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있고 뭐 형편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발생은 하겠지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정보의 중요성, 컴퓨터의 중요성, 디지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펼쳐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거죠 그래서 현재 이 페이지까지가 네, 정책 발표에 들어왔던 pdf 문서를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받아온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훑고 넘어갔지만 자,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씩 읽어보시고요 아, 참 좋은 기회다 나도 이번 기회에 디지털에 좀더 관심을 갖고 뭐 관련된 자격증도 한번 취득해봐서 어, 디지털 어떤 정보교육의 강사로서 활동해보는 것은 어떨까? 내가 선택한 분야에 디지털을 융합해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컴퓨팅적 사고라든지 또는 코딩 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교육이 개미 학교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구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수업을 임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이 내용으로 다른 방송사에서 다른 언론사에서 EBS에서 뉴스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분야 1호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전생에 애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고 앞으로 5년 동안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진태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규모는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100만 명입니다. 고졸부터 전문학사까지 16만 명. 학사 71만 명 그리고 석박사 13만 명 규모입니다. 현행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 약 49만 명이 양성될 예정인데 이를 두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유치원에선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구축하고 AI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접근성을 높입니다. 초중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정보 교과 수업 시수을 지금보다 두배 이상 확대합니다. 초등학교는 연간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입니다.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기간제 교원과 전문강사 등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보교과 교원에 대한 필요정원을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초등학교 1800개 교회는 시습수업 보조강사인 디지털 튜터를 배치합니다. 새로운 과목을 도입할 때늘 제기가 되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체제 마련이 미흡한 점을 디지렌인 양성 종합 방안을 계기로 선생님들의 인력 확보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을 조기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첨단분야학과를 신증설할 경우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비전공생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집중 교육과정 이른바 부트캠프가 무료로 개설되고 학사, 석사, 박사를 5.5년에 걸쳐 통합하는 과정도 신설됩니다. 한편 전국민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b 스 뉴스 진태입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을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고 2026년까지 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고졸에서 전문학사까지는 16만명 자 학사는 71만명 석 박사는 13만명 네, 확보하겠다 인재를 양성하겠다 현행대로라면 앞으로 5년 동안 약 49만명이 양성될 예정인데 이것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 100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자, 그래서 앞에 보셨던 영상에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이야기합니다. 를 소프트웨어, 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향후 5년간 73만 8천명의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사회가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의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사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알고, 컴퓨터를 알고, 활용, 화, 활용 능력, 능력을 키워서 부족한 인재에 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연간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2025년까지 정보교과 수업 시수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라 발표를 했고요. 자 그리고 비전공자들도, 즉 IT를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생들도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 집중 교육과정 그리고 부트캠프가 무료로 개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학사, 석사, 박사까지 5.5년에 걸쳐서 통합하는 과정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이제는 컴퓨터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잖아요.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 역량 진단 조사를 실시해서 부족한 거는 개선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 시수를 2배 이상 늘린다고 라 이야기했죠. 그래서 2025년까지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 이상 교육 필수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요자 현재 한국에서 두배이상 확보를 해도 102시간인데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수입니다 그렇죠 4차 산업시대에 누군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분야, 통신 분야, 또는 뭐 증강 가상현실 분야, 자율 주행 자동차 분야 등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으로 가기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많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지금보다 더 확장할 거고요 지금보다 더 확대가 돼서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인재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분야가 인문 사회 과학 IT 등등의 모든 분야가 이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융복합 되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한 단어로 정의하게 되면 뭐예요 융합이에요 ICT가 융합된 그래서 새로운 자, 프로덕을 창출하는 4차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선택한 학과도 분명 컴퓨터로 모든 것을 조작하고 결과물을 얻는 컴퓨터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겁니다 내가 문과생이기 때문에 나는 컴퓨터를 좀 등한시 하겠다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어, 코딩 교육을 한다든지 컴퓨팅 사고 자, 이 교육을 한다든지 알고리즘 수업을 한다든지 기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어, 이제는 사회 흐름이 네, 그곳으로 가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은 빨리 캐치를 해서 지금 듣고 있는 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시고 수업을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많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 또한 자이 뉴스가 자이 정부의 정책이 제 스스로에게도 기회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IT 정보 교과를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잘 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